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일거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버려져, 있자, 버려져 있잖아요 오 음. 근데 얘가 지금 이 손가락의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 여기는 플러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대전, 대전된 검정기가 이렇게 대전된 건데 네 자, 그럼 여기, 여기 볼게요 실험과 금속파는 이제, 네 금속파는 플러스 전기로 금속박이는 마이너스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요 금속박이 오므라 든다 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일단 오므라 든다는 것도 틀렸고 둘다 플러스로 되던데 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러벌 실험가 금속.. 금소... 금속파는 마이너스 전기로 금속박은 플러스 전기.. 잠시만요? 아.. 가 금속 박은 마이너스 단계로 금속 박은 아 금속 파는 마이너스 단계로 금속 박은 플러스 단계로 되는데요 금속 먼저 벌어진다 아니에요 둘다 지금 얘는 실험 과는둘다 마이너스여가지고 어 선생님 여기서 말... 금속 파는 산이 플러스로 된다고 하지 않았셨어요 아까 잘못 말했어요 지금 순간 단줄 알고 아니에요 얘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금속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소 구독자 여러분 네.